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손 안에 든새한 마리, 그리고 주식투자에서 중요한 세 가지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 안에 든새 비밀, 우리는 주식투자를 하다 보면 익절을 하지 못해서 크게 수익이 나고도 결과적으로는 매도하고 나서 뭐 조금의 수익 또는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을, 어, 수익률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이 종종 또 발생을 합니다. 이손 안에 만약에 내가 주식에 투자를 해서 어느 순간 수익이 뭐 새가 10마리가 내손 안에 들어있다면 그 뒤로 이게 오르지가 않고 주가가 오르지가 않고 하락하면서 10마리에 든 새가 한두 마리씩 이제 빠져나가죠. 뭐한두 마리 빠져나가면 그럼 다시 돌아오겠지.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네다섯 마리 빠져나가요. 그러면 한 50% 정도 이제 줄었죠 이, 이 수익률이 아그러면 이제 그 전에 어열마리 어떤 때가 이제 아쉬운 거죠 그래서 아 조금만 조금만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한마리가 되거나 아니면 손에 등새가다 날아가 버리는 어, 그 뒤에 이제 땅을 치고 익절하지 못해서 어, 또 이렇게 수익을 내고도 어 결과적으로 조그만 수익을 거두게 되는 어, 이런 일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이렇게 기복이 있는, 기복이 심하게 이렇게 생기고, 어, 큰뭐 삼성 같은 경우도 사이클을 탈 때는 고점을 찍지만 내리막길을 걸을 때는 뭐 2, 3년을 주구장창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줄때 바닥에서 천일을 가고, 그 다음에 뭐 상승할 때는 한두 달, 불과 한두 달에 그 수익률이 발생을 합니다. 어, 길게 보, 보면은 어떤 주식 같은 경우는 뭐 꾸준히 가는 주식도 있지만 내가 뭐 사료라든가 이런 지금 이제 테마가 불때그 기간임의 기간이 1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불과 한두 달에 수익률을 다 발생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수익이 발생했는데도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수익률의 기준을 두고 어, 10%의 손절을 할 건지 아니 뭐 입절을 할 건지 내 원금에 뭐 아니면 100% 를 목표로 해 가지고 뭐 어느 정도 선에서 조금 조금씩 차익신원을 하면서 어, 이렇게 수익률을 어, 챙겨야지 어, 나중에 이렇게 꺾일 때는 어, 결과적으로는 어, 크게 수익을 내, 내지 못하고 어, 적은 수익률로 만족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어, 그래서 이 입절에도 좀 어, 심리 컨트롤을 좀 해서 이런. 수익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투자의 세 가지 중요한 지표 퍼를 보시면 퍼 PBR 저는 이제 시가총액 어요세 가지를 어,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퍼는 EPS죠. 이 주당 이익을 주가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업종끼리 또 비교를 해야 되죠. 뭐 건설이면 건설 반도체와 건설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반도체는반도체끼리의그 퍼를 비교해야 되고 주당 주 순이익을 주가로 나눴기 때문에 내가 퍼가 1이라는 얘기는 내가 투자를 하는 한 1배에 투자를 했다는 얘기는 내가 1년이면 내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그그퍼 1이라는 개념은 또10 퍼가 10이라는 얘기는 내가 투자하고 원금을 찾는 데까지 12년이 걸린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PBR은 주당 순자산을 시가총액으로 나눴기 때문에 BPS, 예, 순자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자산, 그 자산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이 PBR은 회사가 망했을 때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비율을 따지기 때문에 PBR 1이라는 거는 어, 내가 그대로, 망했을 때 그대로 그냥 회수할 수 있다는 거고 이 PBR이 이 망했을 때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PBR이 이 보통 회사가 망하게 되면 뭐 기계, 공장, 뭐 건물 이런 건 거의 다 제값을 못 받죠. 헐값으로 이제 받아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받을 수 있는 거는 PBR에서 그나마 받을 수 있는 게 땅이죠. 부동산. 그래서 이 부동산 관련된 것들은 어느 정도 회수가 되지만 그 외에 이제 뭐 자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거의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재고자산이나 뭐 이런 것도 뭐어 대부분이 다뭐 경매로 넘어가면 헐값에 낙찰이 되죠. 그래서 이 순자산 개념은 망했을 때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일보다 낮다면 저평가, 일보다 높다면 이제 고평가를 의미하고 또 업종마다 다 틀립니다. 뭐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PBR을 높게 받고 또뭐 건설, 은행, 보험 전부 PBR 1배 정도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망해도 건질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시가총액은 당일 종가를, 현재가를 식 주식수, 상장 주식수를 곱해서 산출을 합니다. 이 대부분 개미들이 이 퍼나 PBR은 잘 따지면서 이 시가총액을 잘안 따집니다. 그래서, 어, 이큰 손, 돈이 많은, 내가 많은 사람은 대형주가 가지고 어, 투자를 해서 뭐, 할 수가 있지만, 뭐, 그 외에, 어, 소액에 투자를 하는 분들은 이런 대형주에서는 내 파일을 가져 가는 게 너무 적죠. 왜냐하면 이 주식수를 현재가로 곱한 겁니다. 요게, 현재가로 곱하면 요 시가총액이 나오죠. 요게 이제 904억이라는 시가총액이 나옵니다. 이 회사를 내가 한신공약을 사기 위해서는 900억을 가지고 있으면 이 회사를 살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90억을 가진 사람이면, 이, 이 회사를 뭐, 살, 산다면 뭐, 10%의 지분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이 회사가, 어 갑자기 두 배가 되면 내가 이제, 그, 자산이 늘어나는 거지만, 뭐, 어 이런, 그, 삼성같이, 뭐, 400조 가까이 되는데, 어, 이, 90억 해봐야, 어 요, 뭐, 병아리 눈물만큼도 안 됩니다. 내 지분율이. 어 그래서, 어, 이 시가총액을 잘 비교해보고 또 업체 내가 투자할 기업을 선정을 해야 되고 어 그리고 이 한신공영을 한번 오늘은 알아보겠습니다 이 한신공영의 현재가는 7,800원 오늘 2%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 건설주들이 흐름이 좋았고 또 예를 한번 보시면 퍼가 2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3,927원을 벌었습니다 퍼 2배라는 얘기는 내가 이 기업에 이 가격을 사면 2년이면 내 원금을 회수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BPS는 어, 순 자산이 6, 6만 3천 원입니다. 예로 어, 나누면 이제 0.12배 수준이죠. 이거 뭐 거의 망하기 직전에 PBR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뭐 거의 어, 뭐 건질 게 없다고 보는 거죠. 이 PBR 0.12라는 거는. 부채 223%대. 건설주는 뭐 특성상 이 차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채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배당은, 어, 3.84, 22년도에 이 정도를 줬고, 시가총액, 아까 얘기했듯이 904억입니다. 어, 그리고 이 한신공영을 사업 내용은, 어, 국내 또 해외 종합건설업이고, 또 아파트, 뭐, 도시정비, 또 정부 사업, 공공기관 발주, 요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요런 해외시장에도 진출하면서, 해외 공사도 하고 있는 기업이 한신이고, 한때는 이게 뭐 한동안 이게 잘 나갔던 기업입니다. 메이커가 있었던 기업이지만 시세가 상당히 많이 기울었죠. 그리고 지난 분기 실적을 한번 보면 이게 매출액이 어, 6% 정도 감소, 영업이 11%, 순익 399억 원대의 순익을 올리면서 10% 감소, 어, 원인은 어, 우크라 전쟁, 또 원자재 가격, 시멘트니 뭐 건설 자재 가격이 가격이 급등을 했었죠. 작년에. 그래서 3% 이상의 원가 상승률을 하면서 순이익이 감소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한신이 이제 완전히 이제 뭐 쪼그라들었죠. 이만 오천 원이 넘었던 이 작년에 5월 달에서 7천 원대까지 하락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나 있는 상태고, 현재 여기서 이제 더 버텨서 갈지 건설주는 금리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이 업종 자체가. 그리고 또 PF 발 부실 우려 이 기업이 어떤 그또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철저히 분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낮은 그 PBR을 가지고 있, 어, 이, 있는 경우에는 또 상승을 할 때는 또 이렇게 또 이런 이 위험 요소가 어, 좀 사그라들면 또 이런 기업들이 상승도 또또 어, 간간히 또큰 폭의 상승도 하기 때문에 어, 이런 기업에도 좀 관심을 기울이면서 어, 살펴보면서. 또 전체 건설업종 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분석해서 그래서 한번 그 투자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